하겠습니다. 드시하겠습니다 정의당 수석 대변인 김희서입니다. 104주년 3일절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는 3일운동 정신을 거꾸로 세우고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기념사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 민족을 매도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협력적 해결의지가 전혀 없는 일본에 대해 일방적으로 협력 파트너십만 강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친일 굴종 외교를 계속하겠다는 논리일 뿐입니다. 이것이 3일절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할 이야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자들의 반인류적 야욕에 의한 국권상실과 민족의 고통을 우리 민족의 잘못된 선택 때문으로 매도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부역과 이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부를 포장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했던 진일파들의 주장과 너무나도 닮아있습니다. 사회운동 기념사에서 3운동을 탄압하고 일본에 대한 굴종을 강요했던 친일파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자주독립 열사들의 통곡소리, 국민들이 모욕감에 치를 떠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대통령은 비뚤어진 역사관을 반성하십시오. 민족 매도와 역사 왜곡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반성과 대일 굴종 외교에 대한 분명한 전환이 없다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통성에 반하는 정부라는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